말이라 그래 내가 되는지 한번 고 그리고 내가 비 번을 저번에 한번 봤거든. 아, 그래. 아, 그 나오지도 않았도 계속 들르는 거 얘기할 거예요. 메인 아, 화면이. 아니 소리가 <목소리도> 소리가 나오요들아 설치했는데 별반 차이 없으면 되나? 어 라이브 상태 표시 카메라 표정 m f 이거 좀 멀게 하는 게없나여 기능에 반대는 있잖아요 반대 카메라는 이게 멀줌 땡기는 게 있잖아 이건 없나? 그는 소리 위행 네? 소리나는데 위행 소리나잖아 네. 그러면 이게 조금 아껴 게요 이게 카메라가 뭐지? 아니 핸드폰 이게 울트라. 울트라가 좀 맞는가, 아직. 밥도 안 먹고 공치고 있어. 아, 이게 산, 삼... 아, 그렇네. 하, 사람이 들어오니까. 야, 니는 씨, 한명 계속 키러 오 장난치나. 끄다 켜라, 끄다 켜, 빨리. 끄다 켜. 아퀴지 이거 다시 완전히 껐다 켜야지 조회수 지금 한명 계속 키놓만면 당해 올라 야 이거 어디서 야바이 짓이야 세명이 없다는 거있뭘 세명 들어와 한명도 없는데 지금 아니 여기 뜬다면서 없네 니는 안 너는 지금 뜨는데 뜨는데 봐봐 니가 세명이 다니 것도 가봐라 그러면 몇명 들어가 있는지 아니 내게 왜안 뜨나 아까 들어오면 뜬다 했는데 근데 왜안떠나이안나아니또이어아뭐 본사가 래들들요 들어오신 분들 채팅 한번 해주세요 들어오신 분들 요 들어오신 지들르니까 그래 주는요 들어오신 분들 채팅 요 들어오신 분 채팅 한번 해주세요 들어오신 들 한번 해주세요 어오신 분들 채는오신 먹방 채팅 한번 해주요신 사항 채팅 시면해주 해주세요 들 채팅 으로좀요 채팅 주세요해주 아니 이기씨 어제 하면 그게 뜨나 모르네 난안 뜨는데 <웃음> <웃음> 카메라 첫죠뭐 김조아 저 도루칩이 먹고 있습니다 아, 라이브 상태 소시사용 음. 동영상 작음 저장 로비연반전또 한대 이게 음. 기능이 아, 땡기는 거 <웃음> 카메라 온옵 마이크 온옵 없는데 이 기능이 아, 그렇네 너왜 뜨지? 나는 왜안 뜨고? 니뭐 네, 네. 하나 있네. 여기에. 뭐 하나 뜯는 거 적으면 돼. 네, 네, 네, 네. 아니 뭐그 아니, 면녀이 제가 씨. 원래 프리즘 라이브 진짜 안 하죠. 아로 네. 프리즘 라이브 내 써도 저런 거안뜨던데 나는. 저기요, 밥한 거라도 세요 아, 뭐 누르니까 뜨긴 뜨네, 나도. 근데 그게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는 너는 뜨는데 나는 안 뜨네. 지금 가 있다. 근데 이가 내가 다다 아무래도 나는 여기는 뭐 사실 뭐 아무거나 막 올려도 지금 구독자는 그래도 한번줬대로 이런 백몇이 있는 중뭐 말하고 무슨 운전이 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아, 체킹한 주세요2 이걸 얘기를 하는가요? 원래 게스트가 뭐 이래 있잖아 사람로은 물어보는 걸 내가 막 얘기를 해줘 니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내가 얘기를 해 주자 지금 이 주제가... 아파트 이제 폭락이그때 풍랑... <웃음>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되돼 있다 지금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웃음> 몇군만이괜찮네데 이거 누르니까 이거 뜨기 전에 배터리배터리 표시가 뜨네 음, 이게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사람 표시가 안 뜨네. 니은 뜨는데 어, 그, 이게 지금 여기 여기 같이 찍고 있습니다 팅걸 누가 아이 평평한 있어 근데 현재 내가 근데 어. 이제 뭐 채팅 궁금한 게 이제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아, 부동산 먹이지는 방송이에요. 부동산 방송 같은 경 채팅 걸로 뭐가 궁금하다 막 이래야 할 텐데 어, 저 일단은 네가 궁금하다 뭐. 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지금은 어떤 튼 거의 지금 재개발이 뭐가 올 수도 없겠네요. 수고가 지금 재개발 거 보상금이 나왔다가 올 수도 있수구 지금 지도 때고. 그래 재개발 자체 예, 돈이 어 가야지 아, 아파트에 구입하는 게 돌아갈텐데 그게 안되니까 재개발 땐아잡가입고 아파트는 마찬가지야 계속 축복이야 부도? 도 부도? 나겠지? 부도? 지금 나잖아 부도? 지금 났잖아 수업돼 있는 것도 많다 아 내가 네보고 옛날에 했는게 나는 몰라 아파트 약이 대구에 이만큼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뛴다는 거는 사실 물이 그 정도 나고 올라니까 팔아야 되는 거야 그 음. 음. 그럼 뭐. 치기더라. 이건 네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이제. 네. 대수니까. 대답을 해주고. 이회 근데 몰라 이걸 또내가 근데 <웃음> 부동산 보는 사람이 거 이거 타고 들어와고 이게 있는지 근데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건 뭐정치부터 해갖고 오만것때만으 그냥 막 꼬리나는거지 근데 이게 뭔가 안맞네 이거 니꺼잖아 이게 야 시원 니꺼 계속 니꺼를 키놓고 아니야 이잖아 형님 3명 있잖아 자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서로 이제 실시간을 하나 키놓고 조회수가 적게 나오는 사람, 소주 사람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저희 친구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채널로 해서 실제 우리가 부동산 얘기로 주제로, 그 다음에 먹방 주제로 뭔가 채널을 새로 하나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뭐 아무튼, 뭐 네가 궁금한 거를 물어봐야, 얘기를 해줘야, 여기서도, 아, 듣고 이래. 경청하는 거지, 사실. 아니, 어린 아들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야 그러니까 뭐, 어린 아들이 볼 수도 있어요. 예, 저런 친구들이 볼 수도 예, 있는데. 관심이 낮지. 그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뭐 보상받았는 사람, 뭘 사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기회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투기를 해보고 싶은 사람, 왜, 2007, 8년도에, 미분양으로 해서 돈을 번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다그죠그또 기다리는 사람 다양하게 있다니까? 계속 키돈 음, 반씩 줘. 음, 싫어하라니. 아, 음, 음, 음, 나도, 나도 가져야 돼. 나도 수이긴 이... 이, 이, 이, 이 니에어가야 뭐야, 네, <웃음> <아니>, 아, 진짜 아니, 아니, 아, 뭐, 는니콜로 아, 지금 먹고 있는데 하여튼 어차피 뭐, 진짜 아니, 그 단세 내 없는 사이 쫓아가고 이한 보세 요 뭐, 하면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아, 그래야 살아가겠나? 그런 살아가겠어. 이거 뭐어값 얼마 음. 나온다고 그 단세 쫓아가서. 이게 뭐, 나오잖아. 네 아, 꼴로 보는데 뭘? 높출이 안 돼. 출이왜안 돼? 장난 동시나. 내 진짜 야, 고뭐 내기를 못 하겠네. 하마 자꾸 반칙을 쓸라고해가고 노출은 무조건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구독자 저, 저, 사람들이 요하 노출이 되는 거지? 안잡히 어때? 아니, 얘가... 이게 <안 잡힌다>. <웃음> <웃음> 이거 아까 나오는데 뭘안 나오나? 니가 내걸 봐봐 응. 지금 네안 지금 니꺼 한번 봐실 기기 니로 니가 들어가서 봤잖아 니들어는 네 당연히 니꺼나 네네 내꺼나 네 지금 노출은 안되지 구독해나는 사람들이나 뭔가 아니, 싶어 아지 그만큼 계속 니가 방송을 안했으니까 안되는거지 티비 실시간 TV가 아니 나오네 생방송 TV가 뜨고 니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치아지 나오지 실시간으로 시아지 나오지 실시간 TV가 워낙 이름이 많으니까 이게 이 네, 아니 실시간 TV 맞나? 네, 계정에 들어가 봤나? 내 계정에 들어가 나내 계정에 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같이 실시하냐고? 시간대에 말이야? 이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비공개는 왜? 니가 설정을 비공개 해놨겠지, 아마 설정 들어가 봐라, 스튜디오에. 스튜디오가 안 된다니까. 그럼 이걸로 들어가 보면 되잖아. 에 프레젠티비는 이게 되거든. 안 꺼진다고. 니가 네, 그래, 예. 비공개로 어. 해놓으면 그래 된다. 또네 그 네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네이버 프리저 아니, 저, 저, 저, 저, 저, 뭐.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로. 아, 아무튼 아까 아, 술로 술 많이 먹는거지 그러니까 설정하는 걸로 들어가서 네가 설정을 안해 놨는가 봐요. 프리즘 프리즘... 아니 프리즘이라는다 스튜디오 <목소리> 그 실시간 해도 안나오면 네가 설정을... 네이버 프리즘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거고 유튜브에서 네가 설정을 안해놓은거 된다고. <목소리> <그치? 목소리> 그 설정을 네가 비공개 해놨겠지 <목소리> 되어 비중 하는 방법이 머리가 네 소리가 나소또안나오네 아, 나오는소 마이크가 이게 생명이 더 좋은 게 있어 그걸리나 어, 이거 비공개 해놨다니까 아, 이게 자동으로 비공개되는 경우 있거든 사용이 별로 안 하면 그럼 내가 이거 항상 광고나 공개, 비공개 아, 설정해줘야 돼 앞산에 불났다 이거 니거 그거는 나오는데 다른 건 나오지 시선하고는 안나와 원래 그 위에 나와야 되잖아 아까는 나오더라고 아까는 어찌 나 아니 아니 어떻게 해. 내 동영상에 있때다는데이 네. 실시간은 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했던 실시간 뭐다. 실시간 뒤 193명 지금 녹취를 안 먹었어 아 그럼 말을 근데, 있었 근데, 지금도, 그거 내 옆에 있는 지지지 말고, 네. 그냥 일반 대박을 는데 일반. 인는인 근데, 봄인사인사는는거봄인이는사는요사는사는일반인사는요봄인사는 일반에서 가봐, 수정아. 나랑 재산 목록으로 근데, 들어갖고 재산 목록으로 옮겨놔야되다 재산 목록. 인기 동영상, 연습석, 실장. 나중에 보수는 말고. 그래가스디오 진짜 내가 봐. 내가 수 있잖아. 뭐야 삼각도 60번. 바안아뭐요서 이제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 혹시가 상관. 에 가지고 또리이뭐이아재제세록으로 넣어 놓고 내가 누구저 사람은 있고. 야, 한 개도 못먹었 아, 일단 다른 채널로 뭔가를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스지금좀잘안 맞습니다, 안 맞고 안 해보는 걸로 하다 보니까 족구 방, 부동산 방. 그런 걸 하다가 지금 다른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있고. 테스트 해보고, 이제 그걸 키워보려고 하는데, 잘안 되네요. 뭐든지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도 중요하고, 항상 어 어떻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해. 뭔가를 투자를 하든, 뭐 돈을 벌려고 하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가 뭐가 하나 걸리면 그걸 가지고 뭔가 할수 있지 마라 멍하니 있다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부터 모든 일이아 니켈 억수로 조금 더 깨끗한 것 같은데 화질이 핸드폰 네, 그래. 어, 좋아서 가면 니켈 네, 또스로더 그래. 깨끗하던데 그좀 시커멓게 일어나오는 시커멓게 나오네 야, 아니, 똑같은 30... 30FPS 때 4,000 높은 것도 내가 더 높은 데 4,000이거든요 <목소리> <4천이 목소리> 3,815고 <야>. 오기수? 니가 쳤나? 실시간에 채팅을 해놔서 오기수 글씨가 <목소리> 또 없는 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이 글씨가 잘안보이네 안녕하세요 아예 예. 이게 제가 예, 설정을 잘못해 아 반갑습니다 아예 두 분이 들어와서 채팅 글을 남기셨네 아닌데 실시간 TV니 반갑습니다 거였고 응. 고기수님이 반갑습니다 여행하는데 예, 이게 맨날 뭐 운동하는 걸로 해서 올리다가 이걸 오늘 처음 한번 해봅니다 처음 한번 해보고 계속해서 반응이 좋으면 실시간으로 해서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어... 저도 처음 해보다보니까 이게 뭐 사실 시청 화면과 청춘하모두보이 거기 자동차면 자동 사라진 거기 자동 내역 불투명 아 불투명 하여튼 요 세팅을 뭐 하는데도 이만 시간 걸리면 뭐 어째 하겠습니까 이거 <웃음> <웃음> 네? <웃음> 방송 한번 하기가 이래 힘들어 가 이게 참다리는게 나이 먹고 뭘 하나 해보려고 하에 쉽지가 않네요 뭐 채팅도 그렇고 뭐든지 쉬운게 없습니다. 하나부터 여까지다 어렵죠. 네, 다 어려워요. 그러이 결국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 계속 계속 움직이고 노력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뭔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만사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뭐 세팅 하는데 뭐한 3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가 차네요. 세팅 하는데 한 30분. 걸아 뭐 아, 안해보다 하나의그러시 나도 이거 지금 이거 뭐야 현재 지금 등 소스 없애고 해제를 하고 새로운 걸 하고 여기 어, 채색서 편집으로 해서 오케이 잘 보이게 해야 음, 볼 수가 있네 아이고 나이 먹고 뭐 하나 해볼라 하여 아, 쉽지가 않습니다 아, 아유. 나오나 이제? 음, 한 아니 한개도 안 올렸는데 누가구독을 했어? <목소리가 이> 아 이걸 소출을 얻어 <목소리가> 올렸잖아 일단. 근데 이걸 안 올리면 안 되는 데내한 대하는 <목소리가> 내가 왜 <목소리가> 그러나 그러니까 아, <목소리가> 실시간 같이 아니 시간 실시간 된다고 내가 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니가 실시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야 근데 그냥 저번에 됐으면 된다 똑같이 저번에 됐으면 되지 않연히일부일 처음부터 <웃음> 보나, <웃음> 아이고 니처에 뭐 유튜브 할때뭐나 사람들 똑같이 있잖아, 뭐는 일 보내는데 근데 감정이 없어 그냥 다도다 하고, 안 친하고, 안 친하고, 이는데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어, 친구가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웃음. 유튜브로 한번 찍어보자 자기 유튜브나 내 유튜브나 그럼, 그래서 아, 채널을 새로 하나 또 만들고 뭐,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반응이 음. 음. 좋으면 실시간으로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어? 어? 그리고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볼까요? 먹어보자 아니, 이런 아니, 의도로 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니게지 하시길 바랍니다 왜? 어, 화질 자체는 왜시 그만이 나온. 이 세팅했나? 진짜 진짜 <웃음> <웃음> 밝게 하는 거, 뭐, 밝게 하는 거 그런 거 했나? 근 내가 알겠어요. 내가 알겠어. 뭐든지 모른 돼. 치는 편은. 뭐든지 모른 돼.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화질 뭐 이렇게 밝게 하는 건 없나? 어? 화질 밝게 하는 건 없는가 봐. 아 진짜 뭐 이래 어렵네 초코 할 때는 반대편으로 해봐 그냥 막해가 관계도 없으면 아참참참 이건 채팅도 있고 뭐지? 아니 니꺼는 네 옥수로밝게 나오는데 니꺼는 네안 나오네 그럼 니꺼는 네뭐 실시간 t v 도 밑에 로그인도 떠고 왼쪽에 로그 야 내가 댓글다 아, <웃음> 아 음. 니꺼는 네니 화질이 억지로 밝은데 니꺼 화질이 안 밝아요 자동 저장, 라이브 상태, 프시전면 훈련 카메라 음. 그러한 마이크, 카메라, 와 화면보기 새로 나온게 화질은 좋네 와 우스 깨끗하다 보라. 이걸로 보면 더 깨끗한거 아닐까 뭐 <�Perfect> <SMT> <�인가> <ghetto> 아, 아, 그래, 고 그래. 는거다 그래. 그래. 아, 그 아, 그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게 아, 그그거 아, 지 아, 그래. 아, 서래나 아, 마 아, 어. 화질이 기다음에 이게 화질이 좋 아, 뭐 울트라가 화질이 좀 좋게 나오네 이래나 저래나 화질은 뭐 크게 안 바뀐다 아니, 이거 밝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을 건데 아니, 얼굴이 지금 씹... 진짜... 야, 이거 손억수 많이 먹는 것처럼 이래 나오네, 에이, 괜찮은데 나중에 써어야 돼, 요 <웃음> 컴컴한데, 가운데는 뭐미끄는화사하게 나오네, 이래요. 미끄는시그거뭐 이래 나오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뭐 부동산 얘기 좀 해보려고 <웃음> 실시간 <웃음> 유튜브 한번 찍어보는데 세팅하는데 한 30분 기분 <웃음> 걸렸습니다. 세팅하는데 한 30분 <웃음> 걸리고 아직도 지금 핸드폰 맞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좀 뭔가 영상을 좀 남기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는 아, 입장에서 찍다 보니까. 아, <웃음> 그러니까, 니 그때 실시간 나왔을 때는 어제 나왔는데? 그때는그냥는 근데 실시간 됐다 지금 안 됐는데. 시간 오늘 찍던데 실시간이 갑자기 안 되는 게. 돼. 나가 사람들씨 네. 어, 지금 뭐 부동산 얘기해 가뭐 부동산 뭐 얘기 안 하신거 들어왔는데 봉변에 응. 뭐, 뭐 자꾸 세팅하는데뭐한30 그래? 어, <웃음> 저들끼리 얘기하는데 뭐 대도 안내 이하는데한1 0억 해밍게 안 나갔어요 10억. 그러다가 이게 네. 예. 좀 밝은데 들어가야 돼 밝은데 들어가야지 이게 좀화상하게 나올지 금 네, 받아라, 네.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네, 받아라. 마이크도 이게 더 좋은 게 있어요. 짜랑짜랑하냐고우 그런 마이크가 들어갔어요. 아, 아무튼 무동사한 3시간 이상. 네, 어? 네, 뭐, 하나, 하나, 네가 나왔으면 나온 것들은 있는것거아니 네, 아니, 응. 네가 그걸 해놨으면 되어 비공개, 비공개. Uh, okay. uh, okay. 무조건 치만 나와야 되거든. 니꺼를 uh, 치갖고 실시간에딱 치잖아. 그럼 나와야 돼고 예를 들어서 니께 이름이 뭐, 실시간 TV 이름이 이렇게, 나오네. Yeah, 아니, 니가 비공개로 해놨을 수도 있다니까.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오라니까. 내가 귀엽잖아, 스튜디 내가 술안 먹어. 아. 아너아 아니, 그래요. 그래 아지고 너무 너무 막 앉아 봤다 다나고 없어. 부동산 얘기하는 줄 알고 이제 들가뭐고 시대나 네가 B 공개 났어. 자동으로 비공개들어 <웃음> 저게 음, 먹을만 합니다. 내가 해줄게, 수박 여기가 포차인데, 일단 음식이 음, 맛있어요. 오늘 좀 조용한데로 가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실시간을 찍어보자 뭐 이런 의도에서 저 한데를 포차를 이었다 네. 왔는데 생각해요? 네. 음식이 어, 매콤하면서 맛있습니다 우리가 포차를 가더라도 정말 맛없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음식이에요 포차 뭐 혹시 뭐 저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와서 술을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발로봉 본질과물더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이떤 어떤 어이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으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 얼굴 보고 뭐든지 얘기어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제 어떤 어떤 친구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어 별로 좋게 안나오 어디 구했나? 그래, 연예인들이 잘생이나들 그 실제 보면, 진짜 그 막자식 있다 하는 게 카메라를 찍지면 되잖아. 어? 그래, 되나, 이제? 어? 되나? 어? 아, 비공개해놨지 싶은데. 그러니까 설정을 비공개해놨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채팅을. <웃음> <재능을>. 안 믿네요. 안네 <했네. 웃음> 내가? 내가? 들어. 아, 스튜디오에 들어갈게. 스튜디오에 <목소리> 스튜디오에 <목소리> 스튜디오 들어가 볼게 스튜디오에 있 와... 니콜로 보는 사람은 또 없어서 더하게 나오네 그래서 좋은 걸 써야 되는 거야까니 걸로 아, 네. 네. 네. 보면은 이제 그물티키가 이래 나 근데 니콜로 나오는 거는 없어서 화사하게 나오네 <목소리> 아, 좋은 걸 써야 되는 거야. 오두명한번 명 들어왔다 한번더 아, 들어왔어 두두두야 응, 응, 응, 응, 응. 이거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스튜디오 이게 예. 방금 내가 스튜디오로 옮기놨하자 예, 예. 어,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스튜디오 어디 깔아는 유튜브 옆에다 다 붙이나야 유튜브 스튜디오하고 어, 유튜브하고 어. 같이 나 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안친다 여기서 다어까지 어, 아니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가 어디 고 어, 했잖아 우와. 이기 스튜디오 아, 이거 먹고 싶데 나는 PC용으로 가라어 그럼 왜 p 용으로어저 밖으로 기능이 내가 작업하는 그러면 여기 여기서 12시, 11시 이봐 이게 p c 용이데 이게 밖에 안돼 한 장만 구간다 여기 지고안 구간다 녹화에 대안 바꿀 건 자, 한, 안 델타 폰이, 이게 20인데, 야, S20 S20. S20인데, <웃음> S20 울트라하고 맞던지. 20하고 화질 차이도 많이 나요. 옆에 친구가 지금, 딱, 울트라는 흡수롭게 흔하게 나오고, <웃음> S20은 지금 제 소주 이제 뭐 한두 장넣는데 음. 시큼해가. 아, 더무게 술 취사가 너무 커요. 알콜 중독기 중독에 막 술이 지금 엄청나게 됐는 것처럼, 아, 그렇게 나옵니시 네. 실시간을 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폰을 새로 사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누가 나대 됐지? 설정 안해놨지 얼굴만 보. 술 먹지 말고 우리 얼굴만 보까그 설정 안 해놨잖아 공개되돼 있잖아. 잠깐만요. 뭐가 아에트비 내가 트비뭐아니 내가 트비오정 와서 일단 해결이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하려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어두컴컴하게 이러니까 었다가 5만 청 확! 음 그래서 깨끗하게 아 안나와네 깨끗하게 야! 가만 야, 뭐! 이리 와 빨리 빨리! 야야너 집어 다저집야야 그래도 뭐 야, 아까 야, 야, 들어왔다가 야, 지금 바람 아팠다 <웃음> 뭔가 짚어 사람 <한번> 들어왔다가 <웃음> 아니 넌 노출이 안 돼서 안 들어왔는 거구나 노출이 되까이들어지 <웃음> 뭘까, 뭘까, 뭘문 뭘까, 는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까까까 있지만은 뭐, 나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세팅이 되었습니다. 네. 음. 어가나서나 아니, 놈, 이걸로, 이걸로. 화면 들어가 있잖아. <웃음> 네, 아, 분명히니까 화면이잖아. 아, 에이, 진짜. 진짜. 아마추어같이. 맛 맛있, 아, 나하고 계속 화면을 보는 거는 분명 나를 아는 <웃음> 스타일이잖아. 뭐가 있어, 지금. 아, 나하고, <웃음> 아니면 진짜 뭔가 큰 시즌을 <웃음> <기준을> 하고 있잖 <웃음> 운동사에 네, 네. 뭔 얘기를 할 건지, 송강기를 진짜 할 건지. 아 미안해요. 아, 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아예 사람이...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번 예. 네. 아, 뭐 유튜브 찍으시. 아 이제 유튜브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제 찍어보는 거죠. 네. 아... 실시간으로. 컨셉이 뭐예요? 음 원래 컨셉은 둘이 이제 운동, 족구를 하는 유튜브가 따로 있고, 아...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운동하는 유튜버 따로 있고 이건 부동산하고 먹방으로 한번 찍어보자 채널 하나를 만들었어. 아, <웃음> 아니 이게 스탠드 태워가지고 뭔가 이게 되시니까. <웃음> 아 장비는 다 있죠. 기존에 이제 하던 게 있으니까. 예 네, 원래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채널을 하나 만들어갖고 이제 둘이 이제 먹으면서. 네, 뭐 부동산 얘기를 한번 컨셉을 잡아보자 그런 음. 케이스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근데 뭐 세팅하는지 <웃음> 한 30분 걸립니다. 뭐 사기를 뭐드시 <웃음> <웃음> 근데 라이터가 좀 있었네 조명조명 조명 여기 조명도명 조명조명? 아니 니꺼는 네 억수로 게끗하네 폰이 좋으니까 내꺼는 조금 시끄러워 이러나 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거 뒷고기 찍어하고 얘기하면 사람들도 우리 옛날에 하던 거 저러 애랑 들어다뭐지냐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다니 아니 세팅하는 데한 30분을 잡아먹으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뭔가 싶어 들어왔다가 다 나갔습니다. 내 것들도 나와야겠어요. 하더니 뭐고. 당장 치게 되네. 뭐 내가 거의 이길 것 같다. <웃음> 아니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건 니 세팅의 장편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 니가 뭐 원래 실시간에 나왔다 했으니까. 자, 오늘 두 개의 아. 실시간 같이 찍고 있습니다. 예, 친구가 어, 실시간 마찬가지 이제 운영하는 채널 말고 세컨 채널이 하나 있고, 저도 운영하는 채널 말고 이 세컨 채널 개념으로 하나 있는데, 오늘 부동산, 대구 부동산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실시간 아, 네.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어, 이거 계속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일단은. 어, 지면은 수값을 내는 거죠 최종 어 조회수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죠 조회수가 적은 사람이 수값을 내는 걸로 어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와 봤습니다 일단은 어 부동산의 어떤 얘기니까 부동산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를 하고 뭐 친구도 여게대구 트럼프 이거 감삼동입니다 감삼동에 사는데 자기가 예전에 샀을 때 3억 5천, 3억 5천 주고 샀는 게 지금 한 12억, 11억 가격이 뛰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올 총가 내가 작년 말에 팔아라, 팔고, 달아타기를 한번 해라. 대구가 이만큼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처음이고 이게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는 거죠. 그 반응이 온 거. 앞에 얘기 대충 전요 댓글 <웃음> 이막 올라와요. 사람들이 신나서 아, 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들어와서 멍하니 뭐 있는 거보다는 뭔가 모르게데 댓글을 달아 갖고 이런 뭐예요? 뭐예요? 자꾸 네, 뭐 물어봐야. 애만 네. 아는 사람도 신이 나서 얘기를 더 하고요. 진짜 제가고뭐 둘이 또친구다 뭐 보니까 뭐 항상 눈으 보는 거는 말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치고 뭐 야, 이거 시크메스카나 목소리 잘 나오나? o n t k o w I n 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마이크 잭이니까 마이크 한개한 개는 뭔데? 한 개는 배터리 이게 말이야? 아니 이게 배터리네 이게 배터리고 이건 뭔데? 이거는 마이크 이거는 아니 그 아니 마이크는 지금 연결돼 있고 이거는 이어폰 여포. 이어폰 말라고 아니 그렇게 나온 거라 이어폰 바로 꼽만 되나? 이거? 아니 그게 안돼 안돼 바로 꼽안 되지? 어, 어 바로 꼽으니까 얘들아 멘션에 바로 꼽았다가 새로 샀잖아 그 이제 그래 사실은 내가 나도 그래. 마이크를 뽑으니까튕겨되니까저 그러니까 옆에께 마이크를 하여튼 저를 세팅을 해야된다 카드라 누가? 누가? 누가? 조금 뭘 해야되겠다. 내꺼 마이크가 하나 내꺼 마이크가 나 집에 보면 나 내꺼 그리잖아 알이는 뭐 이즈야 그 이름 말고. 몰라, 네, 몰라. 네이버에 이걸 사진 찍는 걸로 알아보는 거 있잖아 그걸. 아 그러니까 네이버 어나 네이버 기눌라 매니저 이거 나와 얼추로시야. 빠가지이거는그 바로가? 바로, 사, 바로 네. 자 일단은 얘기는 잘 들리는 거 같고 제가 테스트를 하는데 얼굴을 아, 네. 좀, 뭐, 좀 좀찍으려아 가까이 되니까 인상이 안 좋아서. 이게 조금 기름 렸 <놀람> 이번에 이제 그뷰 시리즈를 해는데잘안하 말도 하고, 야면은데제 내가 없어요. 아, 계란말이야. 아니면 니, 니, 뭐,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대란 마디오랭무 굿즈. 지금 이거 대리식 대리치. 이거?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라마디. 이거 동그란 거뭐 귀할 거도 하는 거고 렌즈 쇼핑, 렌즈 쇼핑인가? 아 렌즈 쇼핑가 지금 살라 카나, 살라 이거 살라카나님 이거 살라카나? 이거 살라카나? 이거 살라카나? 이거 살락하나 이거 이사버가 보고 이거 사야 왜냐면 이게 지금 공짜가 충전이니까 아이크 나오면서 <웃음> 유튜브 방송 잭 지금 마다 나온다 유튜브 <웃음> 방송 잭찍면 <웃음> <웃음> 야, 아무튼, 울트라가 조금 더 화질이 좋다. 이거? 예? 밑에 아, 네, 화질이 월등하게 좋고, 화사하게 나오고, 내 거는 좀 벌그렇게 나오네, 지금. 야. 지금 S22 울트라가, 22 울트라가. 22? 그래, 20? 요번에22 울트라, 뭐, 가긴 해야겠다. S22? 하여튼, 이게 게스트가 또여자도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연 부동산 얘기를 하든. 어, 어, 건축 얘기를 하다화면을좀해 <웃음> 그래, 저, 아까 핏봉이 집 아줌마가 막 분명히 그 아줌마가 이거 이좀 있거든, 아줌마. 세팅 한번 보내줄게. 되이 세팅 됐으니까 제대로 이제 방송을 하면 되 아니, 안 온다, 이좀 차려. 아 내가 보내줄게, 내 어? <웃음> 내가 보내줄게. 뭐 세팅하는 게더 중요하지 이게 뭐 중요하지 아니, 세팅하는 게아 이거 없나? 없어 없던가? 아니 기분이 없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두 개씩 있는 거잖아 혹시나 고장 났다 그는런거 응. 하면 우리 비올 때도 공 차다가 찍을, 집을... 찍다가 무려갈 수도 있거든 고나 응. 우산도 사더라 <목소리> 혹시나 우산도 사라 우산도 사라 이 뭐고? 우리 실시간 공찰때비올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햇빛이 너무 뭐 쌤이든 연락을 여기 우산이 어디 있어요? 아 빼지 마라 왜? 지금 빼라. 아사람4 명이나 있어요. 아. 무가시가요가 그래. 아, 아, 아, 너무 가시네요. 가시네요. 너 가시네요. 너무 가시네요. 너거무좀 수답다체너이한 운영하다보여 자자 그래가 어? 난실시간면거 나오잖아 태풍 이게 태풍 이도올리지 올리면 네개다 올린다 네개가다들어 아, 그리고 그래, 족구 빼고 그동산 빼고 두개 빼고 나머지 내가 채널이 여섯 개짜랑 여기 다려 똑같은게 다들어가는거 근데 웃긴게 여 보는 사람 그리고 그래. 그래, 여기 봤으면 그 그리고 지금 에 보면은 이게 조직박처럼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오는 사람이 따로 있어또이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예. 기치도 이 그것가고 음? 그치? 그치? 지금 메코도 프리즘에 보면 지금 아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프리카 모든 암분은 그냥 올리면 는거야 PC로 보러가고 핸드폰으로 보러가고 어. 아니지 PC에서 4개, 6개 연동이 다돼한 아, PC에서 한 PC에서 연동이 다 된다 5개, 6개 그러니까 이 그니까 지금 네. 실시간에 지금 태풍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태풍이 끊지? 벌써 끊지요, 아, 아래에 근데 만약에 돌아가면 네. 이게 두 개가 뜨는거에요 맞다네 어. 태풍 몇 돌아가고 몇, 몇, 몇 개가 있더라? 그게 외국아들 내가 돌리는 거 보니까 한 6개, 4개 이렇게 돌더라구요 그러니 근데 PC가 혼용이 음. 되면 안 쓰는 거 같아 그 말에... 근데 IP는 동일해도 뜨는데 아, 네. 내 어, 컴퓨터가 지금 두개 있거든 2대로 엮어 띄우고 엮어 띄우면 2개가 떠 어, 그래, 핸드폰 띄우면 세개같 뜨지 웃기네 썩을 이렇게 해야 할는지 부동산 얘기하라 네. 부동산 네. 얘기나라 네. 유튜브 도 얘기하라, 유튜브, 얘기하라. 네. 유튜브 뭐 채널 얘기하고 앉았고 근데 반응이 참 많은데 반응이 좀 있어야 네. 얘기도 하고 네. 안해놨 네.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세요 나들어신분 어디 3명이네 지금 우와 댓글 한어있어요 이씨 뭐딴거 이상한 거 조작했는 거 아이가? 시해주 어? 문자 보냈는 거아가 이걸로? 구독하라고 집에 어? 갑자기 들어올 일이 없는데 지금 아 이거 대데니 아, 네. 네, 지금 딱 냄새나는데 딸래미하고 어? 아니 니 네, 아까 전나 갔다 오더라고 니딸래미하고 지금 엄마한테 야 이거 시즈가 좀 봐라 카면서 어? 아 죄송한데 난, 나도 한번 나도 한, 나도 한번 아, 내가 여기 있다고 보는데 작업을 할지 어제피못 작업을 할지 내 없는 사이에 쫓아가가 뭔가를 막 얘기하는데 음, 아 음. 이거 좀부끄러시지아 근데 그 봉사님 그러면 어떻게 아 이거 아, 들리겠다리나 아, 아, 여기서 이렇게 크게 들린다고? 근데 말이안 들리는데 음. 예. 여보세요? 뭐 부동산에서 대구나 전국적으로 네. 그 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아, 재무상 있으면 아, 여쭤보십니다. 아, 좋은 게 있잖아. 일단 대구부동산 자체는 거의 하락시점이고 뭐 그리고 2007년, 8년도에 미디어사태에 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때 네가 바다로 샀잖아. 2008년도에 아, 아. 데오트럼프가 그때 사모오션하고 동중로에, 그, 아파트가 미분양 나왔고, 나는 형님이 서울에서 그, 미니 신탁을 내고, 알바 아들을 자극을 해고이게 원래 하면 기법이야. 근데 가들한테 300만원, 500만원 줘야지. 이제 가승인이 되는 아들이 뭘 알겠다. 그러잖아. 근데 300만원, 500만원 빌리지 못하면 빌리도. 근데 가들이 그런 걸다 했어. 근데 그게 이제 가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불가하면은 생애 최초 주택에 내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 아파트를 사면, 국민은행에서 2%짜리 배출을 해줘. 그걸 못받았어 그게 이제 최악의 이제, 가치인데. 네. 근데 뭐 나는 집 아, 살, 집살 생각 없다. 그러고, 그래. 나는 그런 그거 대출 안 받는다.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그런 걸 하지. 거. 3 0 0만5 0 0만 받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도 실수 달면은 아파트가 한 2억, 2억 5천, 5천 그때 미분 나왔을텐데 아, 근데 뭐 지금 말해. 그게 이제 그. 가격이 올라는게 재개발 된다 결국 네. 그. 그. 그런 재개발 보상된다 뭐. 뭐. 재개발 보, 그. 그. 뭐. 네. 뭐. 네. 네. 네. 라고네 잘 차요 네, 결론은 조금 문하게얘다 마이크 음을쳐야돼 마이크의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써야된다 하카드라이유 그왕 테스트가 없2시가러얼마 얼마나 아니 몇만짜리 빼고 몇십만짜리쓰라잖 그래 어. 애, 아니, 그래 네, 나이를 머니까 머리도 빠지고 사실 보기에는 남들이 한3 0대 후반 뭐 이래 보인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네, 네, 네. 분들은 4뭐 0대 초반에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데내 머리 옷이니까. 사 그렇게는 나 보이죠. 스타일이나 옷이. 패션 리스트가가게 있고. 나는 이말이 네, 쇼핑을 좋아한 는 거라 나는 이사람는테 그 자체가 좀증명하는 스타일로 이게이어해그게 나, 그리고 내게 진짜 내 얘기해 요 말꼬도 하고 해라 나는 에어프리요 아, 맨는 그것을 마이크 용도로 쓰는구나 에씨 다다린다나그 뒤로 붙여게 어? 네줄게나 이런거 하나나 이런거 한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니다 뭐 해봤나? 내한테는 내한테는 아니 내한테는 안 해봤나? 안 해봤나? 내안 해봤는데, 어, 많아. 많아. 아, 그러니까 이게 비싼 세간에 나가는 얘기를 가성비 좋은 만 십몇만 원 차이 가성비 기존에기 때문에 기 때문에 기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들어봐야지. 뭔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보고만 있어 이뭐 얘기를 하나 싶어서 뭐 채팅도 없고 뭐 채팅을 뭐 하시고 한다고 그게있는가처음 본다 처음에 본다 그부영고군어아가뭔아 내가 닌주라 쫓아가갖고 어요뭐 영상 보러가면서이거 처음에 본이죠 그래가 내가 아까 못해갖고 다시 그래, 들어가더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원래 이제 하는데 뭐냐 핸드폰은 핸드폰은 뭐, <웃음> 유튜 핸드폰은 스테스크스이크스이 안하지 스이크야이 있어 스 저는 뭐 있어요 그 밖에 없어요 그 PC로만 하지 PC로 키워 되니까 태풍이라든지 이런 기술. 그리고 뭐 실시간 찍을 이유가 뭐지 듣고 말고는. 솔직하게 말해서 있잖아요. 나도 아니야. 하고 어떻 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나 처음에는. 아니,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음. 아... 아, 네. 근데... 그래 나도 처음 해보는 데이거는이아이디가 해본 적다하고해제 근데 근데 이게 계속 분명만 음안 돼. 이게 네가 물어봐야 될 것들이. 다사람 그럴 게스트가 안생명는 필요한 건 부동산에 정말 공부한 있는 사람들. 그러면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 그 끊임없이 얘기하고 하면 정신이 없어. 그또 여섯 여또이 얘기하다가 또 여섯 동 그럼 또 여기 다 너는 사실상 크게 궁금한게 없잖아 돈에 아쉬운게 없으니까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직 생각도 없고 는거지 진짜 궁금한 그래도 그 미용실 아 원장은 지가 궁금한게 없많아말하네 재개발이든 뭐 그라마자 얘기하는데 가장 궁 시간 가지는지 그런데 그거 관심이 없으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아 다음 주에. 아이고. 이게 묻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실시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혼자도 될것 같은데 지금 주로 많이 묻는 질문을 우리가 몇 가지 말까 지금 제일 많이 묻는 뭐 재개발 보상이지 올 수도 떼으니까 지금 감산동에 재개발 5% 대약금 줬다가 5%가 대약금이고 5%가 지금 녹금이야. <Hughes> massive, <repair> 근데 우리가 약금만 받으면 얼마든지 이거는 해지를 할수 있는데 시행사에서는 5% 로줬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줬다. 이거는 해지할 수 없다. 그럼 빨리 진행을 해도 지금 분도안 um, 그 하고 진행도 안 해. 이거시행사에서 진행하는 데는 없는 거야. 안락하는 거지 지금. 거는거는 거야. 안안담는는 뭐죠, 이거? 뭐. 계란말이. 계란말이. 야, 뭐. 계란말이. 지는 뭐. 뭐, 사람이 삽니다. <웃음> 자, 오늘, 어, 두 개의 채널을 피놓고, 친구 이제, 음. 방송하고, 제꺼 이제, 세컨방송이죠, 이게. 예, 방송하고, 음. 두 개를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을 켜서, 뭐, 어, 무동산에 얘기할 부분도 있고, 뭐, 궁금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색깔 봐. 조회수가 적게 나오는 사람이 술을 사는 거 반주를 사는 걸로 밥을 사는 거 그렇게 했어요 나는 가구 내보구뭐틀린나 가보 이거 왜안없어지나 이게 근데 이게 밑에 이래게 쫄오린 뭐가 있잖아 이는 없는데 나는 뭐 쫄오린 모가 있다 이거 아니지 이게 없어지는 건데 원래 아, 설정할 필요 없지 뭐 말하고 아직 너는 옆으로 일했고 나는 밑으로 뭐가 지금 일했는데 아직씨 라이 프 호줌에서 하는 거라서 이게 틀릴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뭐. 왜 그래, 뭐든지 자꾸 만지 봐야지, 아는 게. 뭐, 안 없어지잖아. 뭐가 눌렀으니까 지금 안 없어지는 건데, 정계방격뭐 제대로 나오나? 왜요? 밖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제대로 나오는 게가이고 좌우 반전 해야 되나? 좌우 반전. 좌우 반전 안 해도 되는 거가? 했나? 안했 나. 응 작업 안전을 해야 되나? 이거요요 이거, 이거 있잖아 요점색이 점색이 누르면 설정하기 작업 안전 나는 안돼 있지? 너도 안돼 있네? 돼 있네 카메라. 좌우 반전 사용. 그럼 좌우 반전을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이런나에. 이런나에 선선면 내가 너무 막창인 아선 아니, 이 있잖아. 소다으로이 이제... 후면 카메라, 카메라 사용할 때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전면 카메라 할 때는 사, 좌우 반전을 쓰죠. 아니, 그중이막전 누가 하는그세무에자 배팅 중이야. 내가 두 명, 아. 두, 명다 아. 두 명, 두 명씩. 그 중에 가 아. 구독자 6,800 명에 두 명이 네. 뭐야? 아유. 내가 구독자 지금 근무 신병에한 명이며, 지금 더 가만히 있는 거야. 지난 달에 어디? 안나 역시 원래. 100 100그니 10 어? 아, 네, 그래. 더물 빠져나. 사실 월드가 인기 낮지아 정말이잖아. 어 있잖아. 어디가 안 한. 얼 다시 할수 있겠어. 지금 뭐냐? 지금 기 때리고 가. 그럼 어? 내 걸로 느낄건데 아, 응. 구독자에 눌러주고내 걸로 느낄거에요 아까 그 사람은 벌써 들어왔나고 다른 사람은 <웃음> 그래 하는게 아니고 이 끌치고 위에 실시간으로 옵션을 쓸때을 해야지 누가 타는데 계들 봐라 근데 일단 이걸 찾으려면 그래가지고 봐야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정확하게 한번 올라가고 나도 내가 보는거 위주로 이게 나오지 내가 안보는거는 여기 안나와 그래서 실시간을 내가 채본다니까 내가 본거만 위주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 뭐 부동산을 치고 실시간 점 3개를 눌러갖고 실시간을 치고 들어간다고 그럼 뭐 다양하게 또 실시간 방송하는 하도 있어요 뭐. 그래 보기 때문에 S22 울트라를내가때살라하다 네. 네. 말았는데. 나오라. 나 네. 네. 아, 참. 실시간 TV. TV가 이거 영어 TV 치야 되나? 어. 그건 저렇게. 합을 봐야지 영어로 그래야지. 영어로 지 영어로 그래야지. 영어 그 나오네 바로 어디야 뭐, 어, <웃음> 나오잖아 봐라 아, 내가 이걸 안찾아봤참이걸 내가 니거를안 네 찾아봤기 때문에 내게 안 뜨는 거야 이고 있는 진짜. 아자 봐봐 실수한 주기를 쳤어 니가 뭐이게 되는지 몰라도 이거 저옵션나실을 실상 막 그래야 내가 모든 것들도 이게 다 나오는 거지. 놀면 좋게 아씨. 이거 알았어, 알았어. 푸도 또 뭐야. 어디 왔나? 없어. 저기. 어 그래도 한 명이 보내. 얘 분도 두개 키라는 아이야 오세명 어, 어, 하면 <웃음> 뭐, 너무 다 야, 야, 다 하고 하다 보면 가 좋아요. 실시간에 뭐든지 실시보고이 요새 추세가. 근데 실시간. 뭐, 뭐, 한 보더라도 실시간. 몰라. 지금 먹방 같은 경우도 워낙 자금이 많다고. <목소리> 또, 또, 야 방금 뭐지? 뭐이하는 아이잖아 야는 실시간으로 하잖아 아머지 아들은 그냥 은다 작업이 된일 약거를 타고 그래 야아 나도 약거을 보니까 이제 그거지 근데 어? 데요 이게 아니 왜야이해해이해 내가 재밌게 뭐 야기하고했아그뭐이이가그만 방송 많이 기 때문에 어 어? 그전에 는그전에쇼트가랙을 타고 이름이 쇼츠야 쇼츠는랙은 뒤집어 놓은 바 이름만 돼갖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놈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을 치면은 아들한테 밀려서 안 나온다고 이건 뭔 쇼츠지만 쇼츠 소치 영성만 이빨이 나오지 이렇게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넣으면 안 돼. 내가 옛날에 스피드 토기를 떠나한 일년차 오른바지니까 스피드팀 축구가 먼저 떠는 거야요 가단이보다 올드가 올해 있을 때가고막 계속 떠는 거예 내가 실제로. 그데지금경우는 내가 스피드 토를 부동산으로 이렇게 소홀리니까 스피드팀이지만 이 부동산이 좀더 중요해졌네. 기하게. 나는 실천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 댓글 달면 됐어. 댓글 이쁘다면 나중에 실시간 아이 그러니뭐 동네 이상 내외 맞아? 좋아요, 우리 은 아, 세팅하는 거야? 삼십 분 걸리고 뭐써니두장뭐네장 정도 좋아요, 세개 좋아요, 어느 분들한테가? 그래서 좋아요는 높추죠. 좋아요 많이 높추죠. 오늘 이내 공을 푸시게 뭐 떡도 좋잖아. 나만 고급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6,700명하고 지금 1 0 0 명짜리 고떻게 하고, 하고 뭐 지금 이런 차이는 에이, 무슨 의미가? 다 와. 모터면 <목소리> 좋아할 6,800이다. 6,830. 6,830명 이게 뭐? 여기 보면 손님보다 계산 따는 데. 많이 <목소리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많이 떨어졌지 조선도. 조이 같은 경우는 60억짜리가 예를 들면 40억 떨2 0 떨어진 거고 그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 그 그건 뭐 지금 전국에. 외국으로 돈이 나갈 때도 없고 돈이 부각할 때도 없으니까 부동산 쪽으로 계속 미사력들이 돌아오고 석발 돌면서 돈 버는 아들은 벌고 빠지고 벌고 빠지고 계속 했거고 그걸 모르는 개미들은 계속 붙어갖고 따라다니는 거야 했는고 근데 그게 이제 한두 간에흉내이 가면서 분위기가 완전 된 거고 그리고 결국 내년 되면 우리 한태편노총구래고 근데 거기서 실주자 거의 얼마 없었더라